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소시적에 남자 만나기를 좋아하고 어, 또 조금은 물란하게 남자를 만났던 그 친구가 어느 날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시집을 잘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만약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꼽아 봤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남자들이 뇌가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보다 계산을 잘해서 그래요 여우들은요 온통 남자를 가식으로 대한다는 그런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아마 주변에도 몇분 계실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나는 참 진솔하게 남자를 대하죠 근데 왜 남자들은 나보다 그 여우한테 더 끌리는 건지 이 남자들이 도대체 뇌가 있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요 여우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오히려 남자들이 계산이 좀 빨라서 그렇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어떤 남자든지 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면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서로가 좀 맞춰간다는 라게 쉽지 않다는 라걸 느끼게 되죠. 여자도 요 남자를 사랑할수록 더 깊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의 표현에는 요 기분 좋은 표현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알려줘야 하고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여자의 마음을 남자도 알기 때문에 고쳐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의의 입장에 서서라도 여자친구에게 잘해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요 항상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거나 항상 웃어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은 삐지기도 하고 요 다투기도 해요 남자도 요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버겁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진솔한 마음을 서로가 주고받은 건 맞는데도 둘의 관계는 요 점점 지쳐가고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남자들이 요 여우를 만나면 요 그때부터 신세계가 펼쳐지거든요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남자의 길를 살려주는 말만 탁탁 던져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여자와 이 여우와 기부앤테이크로 만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도 여우한테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받고 나면 또 기분이 괜찮거든요. 이제부터 계산을 해보기 시작하죠. 일반적인 여자를 만나도 나는 돈을 쓰고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이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는데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또 남자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좋은 선물 하나를 툭 던져주면 여우는 쉽게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진솔한 여자한테는 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선물 뿐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용서를 구했는데도 그 화를 다 풀어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여자의 화를 경험한 남자들은요 자꾸 지치는 기분을 여자로부터 받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여자가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때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귀는 게 합리적인가? 그리고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우랑 만나면 요 편리하기도 하고요 연애가 지치지도 않거든요 거기다 더 무서운 거는요 여우는 요 나를 기분 좋게 해줄 생각만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자기도 뭔가를 계속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우 입장에서는 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건데 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고객을 선택해야겠죠 보통 여우들이 결혼할 상대로 혹은 남자친구로 선택하는 남자들은 요 대체로 능력이 좀 있는 남자일 거예요 그래서 여우들도 계산이 무척 빨라요 여자는 필요한데 여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 남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줄 거는 주더라도 받을 건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도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되어보겠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남자들은 요 대체로 또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우와 이런 남자들의 계약성사는참 쉽게 잘 이루어지겠죠. 여우들은 요 소소한 걸로 남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큰 걸로 뭔가 얻어야 될때그큰게안 나오거든요. 남자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대체로 여우를 대하는 순간들이 되게 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좀 뭔가 실수했다면 줄걸 주면 되니까 두 번째는 요 여우들은 요 남자에게 깊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여러 가지 조건은 요 대부분의 여자들에게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애정, 사랑 등의 가장 큰 비중을 두게 되죠 그런 사랑과 애정이 없다면 그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우들은 요 그런 거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가끔은 내 상대로부터 배려와 희생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깊이 빠져들수록 상대방의 소소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우들은요. 교감을 굳이 요구하지도 않고요. 배려와 희생 같은 거는 궁상 떠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차라리 우리 깔끔하게 비즈니스를 하자라는 제의를 하죠. 여우들도 배려와 희생, 교감 이런 것까지 있어하면 물론 좋아하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여우들은요. 오히려 배려와 희생, 교감 따위를 정말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면 상대에게 빼먹을 것을 잘못 빼먹게 되죠.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가 소소한 배려나 희생을 할때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걸 당연히 원하지 않게 되겠죠. 남자들의 머릿속에는 요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서 예쁜 사랑을 하고 싶다는 그런 그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연애를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연애가 참 아프고 고달픈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 여자가 싫은 게 아니라 요이 연애 자체가 너무 괴롭다고 느끼는 거죠. 여자친구도 필요하고 요 결혼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운운하면서 연애를 해왔고 늘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에 남는 건 상처만 남은 힘들어서 지쳐있는 모습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연애는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돼버렸어요 날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연애 서비스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남자들에게 마침 여우들이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결국 알게 된 거죠 여우 서비스가 참 편하고 좋다는 걸 물론 여우를 선택한 남자들은요 앞으로 진실한 사랑을 할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없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포기한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정확히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은 분명히 해봤을 거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요 돈만 있으면 원하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신을 진짜 사랑해주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의미의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만날 수는 있겠죠. 대다수의 내가 사랑하는 남자들은 요 나보다 연애를 더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쳐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하다 보면 가끔 내 남자가 좀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 진실한 사랑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너무 많은 감정소모로 내 남자친구를 내 남자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